10편 121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리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시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아침 주 나랑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오게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a a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